안녕하세요 띵준입니다 이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번엔 간단한 보물상자를 만들어 보는 영상이고요 제가 이런 기초 모델링 영상이 쓸때가 있어서 직접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일단 블렌더 기초는 보고 오셔야 이 영상을 따라하기 수월하고요 제가 올렸던 텃밥이나 수조를 만들어 봐줬으면 결과 이미지만 봐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만들 상자는 뭐, 이런, 이런 형태가 되고요좀더 디테일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기본적인 블렌더 모델링을 배우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렌더를, 어, 여시면 처음에 이런 씬이 있을 텐데요. 전부 다 선택을 해서 X키로 델레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지운 다음에 자, 상자의 밑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Shift A 를 눌러서 네, Add 탭을 띄워 주시고요 매쉬에서 큐브, 큐브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큐브를 이용해서 상자 밑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일단 프론트 뷰에서 좀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키를 눌러서 Edit 모드로 만들어 주시면 이미 전부 다 선택이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동 이동을 활성화한 다음에 Z축으로 1만큼 올려주시면 에디트 네, 모드에서는 이 중심점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밑면, 밑면 부분에 정확히 이 0점, 0점을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오브젝트 뭐 모드에서 스케일링을 할때 아무래도 이 밑면 부분이 이 0점 아래로 내려갈 일이 없겠죠.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보물상자를 만들려면 스케일을 좀 키워줘야겠죠.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케일을 X축으로 한두배 정도, Y축으로 1.5배 정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모서리 부분에 기둥을 다 배치해 줄 것인데요. 자, 그냥 뭐 큐브를 똑같이 만들어서 배치할 순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좀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어둔 큐브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에디트 모드에서 이 라인, 그 만들어줄 라인 부분을 네, 에디트 모드에서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커서, 3D 커서를 이 라인 중간으로 옮겨 줄 건데요. Shift-S를 누르면 네, 이런 도구박스가 뜨는데요. 여기서 커서를 옮길 수 있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밑에 보시면 커서 to selected가 있는데요. 자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커서가 지금 선택한 것의 가운데로 이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 기둥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려면 e 에디트 모드를 탭킷 눌러서 나와주시고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 Shift A 눌러서 큐브를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딱이 위치에 정확하게 큐브가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거 너무 두꺼우니까 스케일을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줄일 때이 Z 축으로는 줄이면 음, 아무래도 Z 축을 줄이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케일을 Shift Z를 입력해서 Z축을 제외하고 스케일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뷰에서 봤을 때뭐 적당한 넓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이 안쪽으로 이제 좀 넣어줘야 되는데, 뭐 적당히 넣어줘도 상관없지만, 정확하게 수치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을 활성화해서 X축으로 한 0.2 정도 옮겨 주시고요. Y축으로도 0.2 정도 옮겨주시면, 네, 이 튀어나온 부분이, 네, 둘다 똑같은 두께로 이렇게 이동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모서리에 똑같이 이 기둥을 만들어줄 것인데요. 뭐, 복사를 해서, 네, 이동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러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스페노 모양이 있고요. 스페노 모양 누르시면 애드 머디파이어, i 디파이어를 추가를 할수 있는데요. 자, 제너레이트 탭 밑에 미러, mirror, 미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중심점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마냥 오브젝트를 복사해 주는 건데요. 이 중심점을 기준이라서 현재 이 중앙에 있으므로. 복사가 겹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에디트 모드에서 아,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이동을 해 보시면 네, 이렇게 한개더 나온 것을 볼수 있죠 네, 현재 이게 미러 모디파이어로 만들어진 네, 데칼코만이고요 그러면 이 중심점을 이 가운데 0점에 맞춰주면 이 나머지 모서리 부분에도 똑같이 기둥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럼 중심점을 이 가운데 원점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 일단은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S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Cursor to World Origin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Cursor가 네, 맨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점을 이동시킬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우클릭을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 Set Origin 는데요 Set Origin에서 Origin to 3D Cursor를 하시면 네, 중심점이 커서가 있는대로 이동을 하여서 지금 미러링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반대쪽 Y축으로도 미러링을 해줘야겠죠. 자, Mirror Modify에 보시면 Axis가 있네요. 여기서 X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X축으로 하나 만들어진 것이고요. Y축도 선택하면 현재 이 미러링된 부분까지 똑같이 Y축으로 이렇게 미러링을 해줄수 있습니다. 자 미러링의 장점은 모든 기둥을 똑같이 편집을 해줄수 있다는 점이 있겠네요. 자그 다음은 이 기둥 밑에 다리 부분을 좀 만들어 줄 건데요. 자이 미러링된 오브젝트를 복사를 하면 네, 이 상태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에디트 모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전부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스케일을, 네, 또 Z축을 제외해서 스케일을 늘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원본 기둥보다 더 두꺼운 기둥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서, 네, 3번을 눌러서 면 셀렉트로 바꾼 다음에, 자, 이 면을 이렇게 아래로 Z축으로 낮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다리 부분 장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 뚜껑 부분을 만들 건데요. 자, 뚜껑 부분도 복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 몸통 부분을 c 트 t 로또 복사를 해주시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어 클릭을 하든, 우 클릭을 하든, 복사는 되는데요. 자, 좀더 편하게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축으로. 이만큼 네, 이동을 하면 정확히 이렇게 딱 맞는 모습을 볼수 있죠. 네, 시프트 D. 네, 복사를 입력한 상태에서 바로 이동을 시키거나 회전도 해줄수 있고요. 스케일도 바로 해줄수 있습니다. 자, 이 복사한 뚜껑을 좀더 뚜껑 닫게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먼저 이 윗면, 윗면을 에디트 모드에서 잡아서 살짝만 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하고 높이가 똑같으면 조금 비율이 보기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내려줬고요 자 이제 이 옆에 이 모서리 부분을 깎아 줄 건데요 어, 어떻게 깎냐 컨트롤 B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베벨 이라는 명령이 실행되서 깎이는데요 지금 현재 어, 문제가 하나인데요 자 베벨을 했을 때 휠을 올리시면 이렇게 베벨 개수를 늘리거나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벨 개수를 늘렸을 때 문제점이 하나 나온대요 지금 이 선분 길이가 어, 다 다릅니다 원래는 다 똑같아야 정상인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N키를 눌러서 트랜스폼 창을 보시면 지금 스케일이 맨 처음에 네, 2배 1.5배 늘려서 스케일이 다 1값이 아닙니다 근데 다 1값이 아닐 때 모델링을 하게 되면 방금 봤던 것처럼 살짝 어긋나게 모델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그런 길이가 다른 것을 노리신 게 아니라면 스케일 값을 초기화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Ctrl A를 누르시면 애플리 창이 뜨는데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값을 초기화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전 스케일이 문제니까 스케일을 이렇게 1값으로 초기화해 줬고요 자, 다시 배배를 해 보시면 네, 이 선분의 길이가 좀더 네. 비슷하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복사해서 보시면 좀더 확실하게 볼수 있으니까 한번 복사해서 비교해 보 비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배배를 하여서 뭐 이렇게 3등분 정도로 나눠줬고요 베벨을 하시자마자 왼쪽 아래 보시면 이 베벨이라 써져 있는 탭이 있는데 이걸 눌러 보시면 네, 여기서 또 세부 조정을 해줄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많은 옵션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조절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이 정도 베벨을 해 주도록 하고요 이제 디테일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이 밑부분에 철 를 하나 좀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몸체를 복사해서 또 스케일을 Z축을 제외해서 늘리는 것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Z축으로 스케일을 줄여주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밑에 부분 테두리를 만들어줬고요. 자 위에 부분에도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네,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 기둥이 먹힐 정도로 크게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 스케일을 오브젝트 모드에서 조절한 것들은 네, 트랜스폼 창에서 보시면 스케일 값이 엉망이죠이 부분들을 애플리해서 나중에 어, 모델링 할때좀더 정확하게 될수 있도록 미리 애플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음, 생각해보면 박스가 이 안쪽은 비어있어야 뭔가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안쪽을 파내줄 건데요. 자 일단은 이 뚜껑 부분이 어, 가리고 있으니까 이 뚜껑을 좀 치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H 누르면 하이드가 돼서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데요. 아웃라이너 창에서 똑같이 이 눈동자를 눌러주시면 하이드를 온오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안쪽을 뚫어줄 것인데요. 자 먼저 이 본체 아디부터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디트 모드에서 윗면을 잡아 주시고요 I 키를 누르면 인셋이 되는데요 인셋은 이렇게 안쪽으로 면을 한번 더 나눠 주는 건데 지금 비율이 좀 이상한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스케일을 애플리 안 해주시면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스케일 초기한 다음에 다시 해보시면 꼭짓점이 이렇게 딱딱 맞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셋을 한 다음에 영어 e키를 누르면 이렇게 빼주거나 안으로 넣어줄 수 있는 익스트루드를 할수 있는데요.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뭐 이동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더 내려주시면, 이렇게 안쪽 공간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신 다음에 루프 선택으로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시면, 이 두께를 좀더 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위에 테두리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면을 뚫어줄 건데요 자 에디트 모드에서 이 윗면과 아랫면 둘다 잡아주시고요 자 인셋을 한꺼번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기 전에 스케일 값 네, 1값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1값이니까 인셋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셋한 다음에 X키를 눌러 Delete를 해줄 건데요. Delete를 해주면 내 안쪽이 뻥 뚫리지만 이 옆면 부분도 뻥 뚫리게 되겠죠. 이 옆면을 또 만들어줄 건데요. 자, 바,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이번엔 좀 특이한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를 눌러서 search창을 불러와 주시고요. 자, 브릿지라고 입력을 하시면 브릿지 엣지 루프스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써 있는 것처럼 컨트롤 E를 누르시면 똑같이 이 명령이 여기 있고요. 뭐 여기서 그냥 이 명령 눌러 주셔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이 루프와 루프 사이를 이렇게 면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면으로 채워졌고요. 네, 안쪽 두께를 좀 늘려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테두리 장식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요. 자 이쪽 다리 기둥 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보기가 싫은데 이쪽 부분은 튀어나온 이 라인을 잡고 Ctrl-B 베벨로 이렇게 깎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깎을 때 면이 하나만 되도록 이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주시고요 안 보이도록 깎아 줬습니다 네 너무 많이 깎으면 여기 옆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만 깎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Alt H를 누르면 숨겨뒀던 모든 오브젝트를 Unhide 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뚜껑을 불러오고요 자, 뚜껑도 이 테두리 만들어 줄 것인데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 먼저 이 밑에 테두리 부분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밑에 부분, 테두리를 복사를 해줄 건데요. 자, 이 두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살짝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네, Shift D로 Z축으로 올려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 방금 이미 가운데를 뚫어 놨기 때문에, 네, 두께 조절만 하면 적당히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테두리가 아니라 옆에도 테두리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이번에는 이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 에디트 모드에서 이 옆에 라인을 Alt 자 클릭하면 이 루프가 선택이 되는데요 근데 이 밑에 이 라인은 필요가 없습니다 밑에 라인은 컨트롤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한 상태에서 Shift D를 하시면 네, Edit 모드에서도 복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이게 라인만 복사를 해주고 이 라인을 이 오브젝트, 이 아웃라인어 상에서 Cube 003 여기서 분리를 해줄 건데요. 자 P를 입력하면 Separate가 나옵니다. 여기서 Selection을 누르면 선택돼 있는 것을 따로 분리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큐브 007이 하나 더 생겼죠? 네, 이 라인을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뭘 해줄 것이냐? 네, 테두리를 만든다 했죠? 자, 이 따로 떼는 라인을 에디트 모드에서 전부 다 선택해 주시고요. 네, E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해줄 겁니다. 네, X축으로 이렇게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두께를 이제 또 만들어 줄 건데요. 두께는 모디파이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어에서 제너레이트 밑에 보시면 솔리디파이가 있습니다. 자 얘를 적용하면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서 n e 니스를좀 올려주시면 이렇게 두께가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자 이거는 제가 라인, line, 라인을 복사해서 입출도하고 해서 면의 방향이 약간 자기 마음대로 된 건데요. 이럴 때는 Shift N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면 방향을 정상적으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반대로 돼서 수치를 다시 조절해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줬고요자얘 같은 경우도 이 미러를 이용해서 반대쪽에 똑같이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이 면이 완전히 겹쳐있는 상태여서 입체감이 없는데, 자, 에디트 모드에서, 자, Alt Z를 눌러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한 뒤에, 이 바깥쪽 라인을 네, X축으로 좀 땡겨주시면, 이 입체감이 좀 살아나시는 걸,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땡겨줘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테두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넓어서, 전체를 뚜껑 전체를 잡아서 X축으로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뭐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 테두리는 제가 살짝 두께를 제 마음대로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뚜껑 부분 같은 경우도 스케일을 좀더 네, 보기 좋게 바꿔 줬고요. 자, 이 뚜껑 같은 경우도 안쪽이 네, 공간이 있어야 겠죠. 일단 잘안 보이니까 밑에 부분 다 잡아서 하이드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네, 공간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뚫어 줄 건데요. 자, 근데 일단 다른 거다 방해되니까 이번에 하이드가 아니라. 자이 선택한 오브젝트만 보이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래시 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만 보이게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슬래시 키를 누르면 그 뷰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뚜껑만 보이게 한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을 뚫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뚫을 것이냐. 어이 뚜껑을 복사해서 살짝 아래로 내려주고요. 일단 스케일을 살짝 줄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형태대로 이 안쪽을 뚫어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모디파이어에 보시면, 음, 불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불린 모디파이어를 원본 메쉬, 좀더큰 메쉬에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럼 아무 변화 없는데요. 네. 여기서 오브젝트라는 부분이 비어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 복사한 오브젝트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스포이드 버튼 눌러주시고, 이 밑에 복사한 오브젝트 클릭해주시면, 어, 지금 적용이 된 건데요. 어, 지금 이렇게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밑에 이 뚜껑을 하이드 시켜주시면, 네. 그 모양대로 이렇게 깎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방법에 조금 번거로워서,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분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디파이어에서 분린 다시 지워 주시고요. 자, 에드온을 쓸 건데요. 자, 위에 에디트 탭에서 프리퍼런스 환경 설정 들어가 주시고요. 왼쪽에 보시면 에드온이라는 탭이 있죠. 여기 들어가 주시고요. 자기 여 검색창에서 불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불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체크가 안돼 있으실 텐데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불툴이라는 a d 온이 지금 활성화가 되는데요 어떻게 쓰느냐 자 먼저 이뚫어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뚫릴 오브젝트를 이렇게 마지막에 활성화 상태 이 주황 테두리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Ctrl-Shift-B를 입력하시면 이 불툴이라는 메뉴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서 이 밑에 브러쉬 블린을 디프런스로 해주시면 똑같이 뚫린데요 더 좋은 점은 이렇게 알아서 오브젝트가 안 보이게 되고요 자이 와이어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보시면 네그이 형태가 어, 이동하는 대로 이렇게 블린이 즉각 적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안쪽 이렇게 뚫어졌고요. 자 다시 슬래시 버튼 눌러서 자 밖으로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테두리 테두리가 어, 좀 생각보다 많이 두꺼운데 이 안쪽 면을 자 Alt 클릭으로 루프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케일링을 조금 이렇게 얇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어, 이밑 부분이 네,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 위에 테두리를 이 밑면을 아래로 좀 내려주는 것으로 네,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Alt H를 눌러서 이제 전부 다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앞에 자물쇠를 하나 만들어줘야 겠네요 자 자물쇠 만드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죠 자, Shift에 눌러서 큐브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일단 지금 가운데에 큐브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적당히 뭐 이동을 해서 이 자물쇠 만들 위치로 이동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에 이거 지금 너무 크니까 스케일링 적당히 해주시고요 어 지금 이 뒷부분이 어 반쯤 잠겨 있으니까 Y축으로 이렇게 앞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스케일링을 좀 해가지고 자물쇠처럼 두께를 좀더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프렌트비어에서 다시 에디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 주시고요 어, 자물쇠 형태 야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번엔 어, 좀 투박한 자물쇠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어, 에디팅을 해줄 겁니다 루프는 어떻게 만드느냐 컨트롤 R 을 입력하면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있는 방향 따라 노란 선이 생기는데요. 이때 좌클릭을 누르면 네그 노란색 선 모양대로 루프가 하나 생깁니다. 뭐 여타 명령과 똑같이 이 위치에서 좌클릭하면 해당 위치에 이 루프가 생성이 되고 우클릭을 하면 맨 처음 위치 이정 가운데 루프가 생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에서 이 세부 조절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일단은 가로로 루프 하나 만들고요 세로로 루프 두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란선 상태일 때이 휠을 올리시면 네 이렇게 루프를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네, 블렌더의 명령들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뭐 베벨로 이렇게 깎이는 수를 늘렸듯이 얘 같은 경우도 루프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휠을 이용해서 개수를 늘려줬고요 자 다시 프론트 뷰에서 이번에 ALT Z 눌러서 이 뒷면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자이 상태에서 이 양쪽 끝을 조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물쇠가 뭐 이렇게 커도 상관은 없겠, 없는데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일을 좀 줄여 주도록 하고요 자 이번 자물쇠 같은 경우 이 위에 테두리보단 밑에 있게 아래쪽에 있는 자물쇠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뭐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자, 다시 에디터 모드에서 형태를 그냥 살짝, 살짝씩 이렇게, 어, 너무 미밋하지 않게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 깎이는 부분 끝쪽을 잡아서, 스케일 키, 누른 다음에 X축으로 스케일을 해주시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면을 살짝 더 올려주면, 네, 보기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자물쇠 형태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런데 자물쇠라면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야겠죠. 자, 열쇠 구멍은 어떻게 만드냐. 뭐, 여태까지 해왔던 걸 생각하면 뭐, 대충 유추가 되죠. 불린을 이용해서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자물쇠 구멍을 뚫어줄 건데 커서가 지금 저기 있으니까 어, 조금 귀찮으실 것 같습니다 커서를 여기 중심점으로 옮겨서 좀더 쉽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hift S 눌러서 커서 투 셀렉티드 를 누르면 이 중심점으로 커서가 옮겨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Add 메뉴에서 이번엔 실린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를 만들자마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왼쪽 아래에서 에드 네, 네 실린더에서 이 옆면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이 버틱스 수를 16개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X축으로 90도를 돌려주면 네, 90도를 돌려주시고 스케일을 좀 줄여주시면 네, 이제 분리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됐고요 자, 스케일을 할때 중요한 게 이 사이드 뷰에서 보시면 이자물쇠 뒤쪽 이 뒤쪽 부분이 여기까지죠. 근데 이거는 뭐취향차이겠지만이 자물쇠가 뒷면까지 뚫린 경우를 바라시는 분도 있을 거고 뒷면은 좀 남아있는 경우를 바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뒷면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자물쇠의 이 뒷면 부분을 분리하는 물체가 어, 안 뚫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뒷면을 조금 더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뒷면이 안 뚫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시 프론트 뷰에서 자이 실린더의 밑에 두면이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e x t r 트루도 해줄 건데요. 이 키를 눌러서 적당히 이렇게 면을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이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스케일 키를 X축으로 해주시면, 네, 열쇠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불린 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불린할 오브젝트가 먼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뚫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컨트롤 시프트 B를 입력하면 불툴이 나오고요. 여기서 밑에 브러쉬 불린 디퍼런스를 입력해 주시면, 네,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자물쇠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방금 말한 이 뒷면은 뚫지 않는다 라는 게 이렇게 안쪽에 면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뒷면을 뚫고 싶다 그러면 이 불린하는 어, 모델을 뭐 에디트 모드든 오브젝트 모드든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뒷면까지 뚫린 자물쇠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더 좋아서 이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를 하면 문제가 하나있는데요이위에 테두리, 이 테두리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쪽도 삭제를 하든가 분리를 해줘야겠죠. 자, 먼저 이 위에 이 뚜껑 부분을 다 이렇게 하이드 시켜주시고요. 이 부분을 좀 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이 자물쇠가 이 부분을 다 덮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물쇠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정도로 늘려줬고요 <웃음> 이거 옆에 부분이 살짝 튀어나온게 조금 보기가 그런데 윗면을 좀더 올려서 자물쇠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어주었고요자그 다음에 여전히 이 부분 이 오게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지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여기 루프를 만들어서, 루프를, 이렇게 스케일을 X축으로 해서, 이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면을 지워주면 간단하게 해결해 줄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이 불린 툴을 이 테두리에도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딱그 모양대로 이렇게 뚫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똑같은 불린 툴이어서 이게 면이 정확히 겹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글자글한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웃음> 네, 이러면 나중에 실제로 자글자글하게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지금 이 불린한 이툴 모양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어, 살짝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린을 하시면 어, 이런 식으로 분리되는데요. 어,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야겠네요. <웃음> 네, 이건 잘못했네요. 스케일을 늘려주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좀더 편하다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분린 툴 하는 게더 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물쇠도 완성이 되었고, 자, 위에 뚜껑 부분도 얼추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